이건 사실 뭐야?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직설법과 우리가 직설법이란 말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러는데 우리가 쓰는 영어는 다 직설법이야? 직설법이야? 직설법과 내용은 뭐라고요? 영어가 상관돼. 반대되는 거야. 반대. 그래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반대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여기가 부정이면 여기는 긍정이 돼야 돼. 여기가 긍정이면 여기는 부정이 돼야 돼. 어? 개념이. 일단 그러니까 개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일단 오늘 해야될거는 가정법 과거하고 수업 과정두개두개처리에야 돼요. 또 하나 처리해야 될게. 자, 어? 가정법 과거 완료야. 기본 계정 잡는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내공이 있어야 지 잡는 거잖아요. 너희들 수술과 참아서 이걸 개념 잡기는 힘으로 해주는 걸에다 받아 먹어라는 응. 얘기야. 그정법법 만약에 직설법하고 가정법하고 반대되는 사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다가 보면 직설법 예문을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쓸게요. 평대를 고 쓸게요. 직설법 현대 이거하고 서로 상반된 내용이야. 자 아, 이리 봐봐. 예물을 받은 어 없게 내가 내가 i am not a bird 나 새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어 어, 새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날아갈 수가 없어 i cannot fly to you 이렇게 씁시다 영작한 거야 그렇지? 나한테 날아갈 수가 없어 자 시제 봐봐 직설법 우리가 그냥 쓰는 거야 근데 직설법이 현재죠 현재죠. 여기도 뭐예요? 현재죠. 과보라면 후드가 나왔어야 돼요. 후드 나 후드 트그제 현재잖아. 이것도 현재잖아. 어땠어 그러면 좀 아까 얘기했잖아직설법과가정법은 내용은 반대다. 내용은 반대다. 라고 나왔어요. 있는 표현 그대로 라지고 내용이 뭐. 반대라는 얘기는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봐. 있죠? 날씨 있죠? 여기. 날씨 있죠? 오케이. 그럼 반대로 쓰면 돼요. 과정법 대신에 봐. 과거잖아요. 그래서 가정법과거는 직설법 현재와 반대이지만 이게 결국은 뭐야? 똑같이 쉬요 왜? 가정법은 가정법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거든요. 현재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법과는는현재예요 현재 여기 있잖아. 거기 이미 이렇게 돼. 개념이 나와있는데 현재사실이라고 현재야 직설법을 붙여주면 현재로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태를 써주냐 일단 먼저 들어볼게요. 요거야 자 가정하는 거잖아요. 반대되는 가정이야. 내가 새가 아니야. 근데 새라면 이렇게 가정하겠지. 그치 그래서 만일 내가 새라면 해봐. 어? 뭐 어. 내가 만이 새라면? 이렇게 쓴 거야. 야, 너한테 날아갈 수 없을 텐데 뭐야? 나의 발램은 뭐죠? 날아갈 수 있어. 내가 만이 새라면 나는 너한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Who is mine to you? 라고 쓰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좌우를 좀 살펴보면 알겠지만 여기 나, 나, 나한테 없잖아요 긍정으로 꼽혔잖아요 그죠? 반대라는 거알수 있죠. 그 다음에 직설법 현재니까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과정은 과거를 제공한다. 알겠어? 과정법 과거.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있어. 해석이야. 해석. 그래서 해석을 내가 그대로 한번 적어보려고요, 이거를. 어? 자, 해석, 해석. 해석에서 면안 돼. 왜냐면 모든 문법은 완결평이 뭐라고 그래어 해석이라고 그랬지, 해석. 해석으로 순화되지 않으면 이 문법은 그거 뭐야? 살아있는 문법이 아니야. 왜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독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만일 그대로 써준 거야. if 만일 내가 내가 자 였다면이라고 해서 안 해. 새라면 현재를 한 거야. 봐봐. 현재라고 새라면이라고 쓰고 잖아 만일 내가 새라면 그다음에 여기 도 해석 봐요. 과거 해석 안 해요. 나는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쿠드가 나왔잖아, 가능. 그래서,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이게 정확한 해석이야. 그니? 이걸 배우자. 정확히. 세라미언, 나는 너에게 날아주실 텐데. 오, 요게 가정법하고의 정확한 해석이다. 위에 자, 그러면 이제, 올 들어가? 형태. 어, 얘들아. 형태, 형태, 형태. 불러가야 돼. 중요하잖아. 형태. 면 돼. 달력카고의한는 뭐냐? 뭐가 나와요? 주어. 주어. 그 다음에 여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뭐니?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 동사. 동사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과거가 나와야 되는데 과거가 나와야 되는데 과거 동사가 나온다. 과거 동사. 제일 중요한 건 과거 동사를 어떻게 써주느냐가 중요해요. 비동사일 땐뭘 쓴다? 인칭에 상관없이 뭘 써준다. 일반동사일 때뭘써준나 일반동사의 과거형을 써줍니다 비동사 조동사 일반동사 세 개밖에 없잖아 동사는 그죠 조동사 쓰는 경우도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거의 안 써주니까 비동사하고 일반동사만 생각해요 일반동사 뭐라고요 과거형 과거형 잊지마 과거형 이렇게 나와 동사는 핵심이야 이게. 이것도 지금 끝이야 동사는 어떻게 쓴다 인칭에 상관없이 워다 근데, 이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야? 워즈좀알고 뭐. 일반 동사의 뭐, 바보형.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게 조건절이에요. 여기가 조건절이야. 자, 주절 봐봐. 주절은 뭐 나오니, 이제? 주절. 어? 이거 조건절이고, 뭐? 주절은 어떻게 나오겠어? 어, 다시 주어. 그 다음에 뭐 나오니? 이렇게 나와요. 우, 슈, 쿠, 마. 이거를?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조동사의 뭐라고요? 과거형 과거형이라고 얘기해요. 플러스 원형 이렇게 나와야 돼요. 뒤에는 뭐가 나오면 상관없어요. 자 여기 봐봐 주목해봐. 우드, 슈드, 쿠드, 마이스를 줄여서 59만원 하고 말해서 써볼게요. 다 우드 슈드 쿠드 마이 g 야자 얘들아 잘 들어봐. 조동사 모의과거형이 그러면 will, shall, can, m a y 의과거형요인 거야. 맞지? 오케이. Okay. 와과거를네 과거. 여기도 과거.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현재 시제지만 가정한 법이기 때문에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한 법이기 때문에 <목소리> 과거로써 조동사의 과거를써 원형이 렇게 써줍니다. 여기 얘도 나왔잖아. 이분 나왔잖아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자 다른 얘기를 하나, 아무거나 처벌해 볼까요. 어. 만약 내가 너라면, 얘들아 이거. 만약 내가 너라면, 무뭐 쓴다? I, I O, U, 이렇게 돼요. 이거 당연히 나는 너가 되지 못하는 거지. 그렇지? 어떻게 내가 너냐. 안가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가정법거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뭘썼아라고 기 본적으로 오, 파워 동사 나왔잖아. 박동사도. 내가 많이 너 나는 너. 그러면 뭐야? 나는 거기 가지 않을 텐데. I would. Do. 아니면 땅바꿔요? 그 남자를 만나지 않을 텐데. Would. 나및 누구를? 그를. 힘. 그런데 이거는 어nie. 이거 주동사. 과거 플러스 원형 나왔잖아. 그죠? 이 동사의 과거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요게, 요게, 요게? 가정법 과거라고요. 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일단 개념적으로 보니까 하나 더 바로 들어간다. 욕심내서 들어간다. 뭐냐면, if의 생략이 아닌가, 이거 봐. if가 생략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were I, were I, I you. 이렇게도 나와요. 또 알아두세요. 알겠어? 부치된거알수 있죠? 이게 어, were I. 아니, 그 생략되면, 어, are you, 어, 이게 뭐야, 뭐? 비문이야? 아니야. 비문 아니야. 맞는 문장이야 어? 내가 많이 너라면 나는 그를 만나지 않을 텐데. 이거 직설법이라고 하요 뭐예요? 어 나는 너가 아니기 때문에 어? 나는 그를 만나. 이런 거. 내가 많이 너라면 나는 그를 만나지 않을 텐데.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가족법? 과거라고 한다고. 과거.